남북전쟁을 북군의 승리로 이끈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1869년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822년 오하이오의 가죽 기술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랜트는 웨스트포인트 에 진학하여 멕시코 전쟁에 참전하였다. 남북전쟁이 발발할 당시 그는 아버지의 가죽 상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다. 주지사의 명령으로 군 연대의 지휘권을 얻은 그랜트는 오합지졸군대를 정예부대로 바꿔놓으며 중장까지 진급했다. 그는 헨리 요새, 도넬슨 요새를 탈환하여 미시시피밸리를 북군의 통제하에 두는 작전을 성공시켰고 링컨 대통령은 그를 소장으로 진급시켰다. 그러나 샤일로 전투에서 패배하자 그를 해임시키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나는 그랜트를 버릴 수 없다. 그는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그랜트 장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고 한다. 링컨의 신임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그랜트 장군은 미시시피 요충지에 빅스버그를 함락하였고, 링컨은 그를 북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기에 이른다.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군의 영웅 로버트리 장군이 지휘하는 북버지니아를 공격해 리 장군에게 항복을 받아내기에 이른다. 그랜트 장군은 북군의 영웅이자 훌륭한 장군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뒤의 행보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과거 군을 통솔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운영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받았으며 두기꾼의 불법을 눈감아줘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 퇴임 후에는 구명회사의 파트너가 되었지만 파산하였고 고두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자 부채를 갚기 위해 회고록을 발간한 뒤 눈을 감았다고 한다. 훌륭한 장군이라고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군은 신의가 있고 솔선수범하며 덕망이 높아야 하지만 정치가는 무엇보다 권모술수에 능해야 한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였던 안토니우스는 불세출의 장군이었다. 그는 동방원정 전투에서 패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는 권력과 불을 거머쥐고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를 아내로 삼게 되자 그녀와 함께 내란을 일으키지만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의 연합군대에 패배해 자살을 하고 만다. 옥타비아누스는 군사적으로 안토니우스의 비할 바가 못되었다. 훌륭한 장군은 아니지만 그는 훌륭한 정치가였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하였던 오현제. 약 200여 년간 펼쳐진 팍스로마나의 시작은 옥타비아누스였다. 그는 카이사르와 같은 독재 정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원로원과 공동으로 정치를 하였고 가장 핵심적인 군권과 외교, 황제의 자리는 슬기로 깨장악하며 안정된 로마 시대를 이끌었다. 군인은 의리를 지키지만 정치가에게는 천하제일과업이 있다. 장군은 배신을 용납할 수 없지만 정치가는 천하를 위해 큰 배신을 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는 장군의 덕목과 정치가의 덕목을 두루 갖춘 사람이겠지만 그런 인물이 나오기란 쉽지 않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장군과 정치가의 덕목을 아우를 수 있는 영웅이 절실히 필요하다. 청와대의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좋다.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법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동해 용오름 현상처럼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예언한 바 있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대처 수상처럼 평범한 듯 비범한 인물이 나타나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 인물은 경천동지할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일면 순수해 보이나 장사꾼처럼 샘에 빠를 것이다. 그는 SNS와 포털 서비스를 장악하고 좌우, 동서, 남북의 대립을 눈녹듯이 조정해 나갈 것이며 미국과 일본,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오가며 국제정세에 능통하게 대처를 해나갈 것이다. 기해년,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올 인물이 등장할 날이 머지 않았다.